Thank you. Thank you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아, 네. 오케이. 훑. 1분 경과 1분 경과, 1분 경과. 라스트이블 라스트이브 이라스트 30초! 라스트 30초! 아상리뭐 잘못한 거 같아서... 신경이 안 나와서... 자... 나도 어 오... 우거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이진아. 괜찮아요? 네, 괜찮습니다. 어지러운 거 없어요? 네, 괜찮습니다. 아, 어, 이에침 눈초점 라가게한번해볼게요한시한시 네. 우리 계속 한시도 한시도 한시도 한시도 한시도 한시도 한시도 한시도 한시도 한시도 한시도 안이도 국민이 Nasıl bu? Atıza, atıza, atıza, atıza, atıza, atıza 막아야 돼, 막아야 지 미친다 진짜 미친 타이트다 진짜 이거 네, 감독님이 판정 해주시는데 네. 잠시만 지네 카메라를 좀 지나가겠습니다 네 판정하자 네종학 오케이. Okay. 오진석 선수가 있는 이 같습니다 습니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유오학선수케이오 감사합니다